큰 도착 대위비에서는 지금 버스도 있는데 저희는 쭉 가면 저는 흰색 공구를 타고 갑니다 제 두당 15달러 처음에 25 부르던데 까지마라고 니까15 해줬습니다 돈을 냅니다 이렇게 Not going to hote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지금 어디냐면 멕시코의 플라야아대르멘인데 데... 제가 오늘 세노테를 갖어요 세노테. 가뭐지 뭐, 석회암 안반이 함몰돼 가지고 지하수가 드러난 옹달 샘 같은 거. 천연 샘 같은 얘고 그런 거죠. 옹달 그런 걸 뭐냐고 하냐면 세노테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 세노떼 갈까요? 세노떼는 여러분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갈 겁니다. 오늘 가는 음, 세노떼 아줄 아술 라는데는 왼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거기는 초급자 예, 얕은 물 그리고 좀 물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그 가깝습니다. 콜렉티보 타고 한 25분 어, 문을 못 열겠네요. 가면 되는데 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첫 세노떼로 아술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개리스를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일단 제 숙소입니다. 지금 이제 9시 38분. 9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조금 저기 늦었어요. 지금 가면서 서브에 들려가지고, 점심 먹을 거 사가지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겟돌라. 네, 도심의 모습 몇 단식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느낌상, 어, 인프라가 좋은 다음 느낌. 예, 멕시코 서브웨이. 쇼킹어. 어, 그러면 저희 오늘 점심입니다지 예, 요게 메인거리인 것 같고, 예, 저쪽이 바다입니다. 저희는 콜렉티브를따라갈 겁니다. 어, 따라 가는 게타러 가겠죠. <웃음> 콜렉티브. 35에서? 어, 예, 35에서 25분, 한 30분 걸린다고, 그 가서 그 입장료가 얼마지? 배에 가니, 배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쪽에 보면 콜렉티브는 택시들이 쭉서 있습니다. 이제 툴룸 가는 거 잡아 타고 가면 됩니다. 아 툴룸 가는 거 한번 봅시다. 툴룸 돼 있네. 운 좋게 저희 타자마자 갑니다. 만빵. 아. 예, 선팀 굉장히 빡대면서밤 아니에요 지금. 쨍쨍한 날이에요 여러분 키가 큰 남성들은 네. 지금 고기를 숙이고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루 세뇨떼 아주루 지금도 시간은 10시 43분 한 2, 30분 탔네요 도착했습니다 120이네요 120 이구아나 이구아나 여러분 자연입니다 Very important. Oh, okay. So, I'm g o i 는 g 고 o go to the s h o w 고 r I'm going to go to the h o 여 s e I'm g o i n 기 to 아 o to the house. Here in the house. Here in t 와우. 어, 이런 느낌이네. 고기들도 있고. 좋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여기서도 안 들어가겠지. 우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 한 8개, 웅덩이가 8개 있다는데 한 3~4개 정도가 들어가기 좋답니다. 오, yes, baby다. 지금 우와, 뭐지? 저기 사람들 많이 들어가네. 오케이. 와우, 가자. 와우, 좋네. 으으으으. 으으으. 어으으 으으으. 다이빙 으으으. 와우 좋네 쭉. 좋네요 느낌 좋아요 지금 와 좋네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세요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도러블랙 <목소리도> 타야 돼요. 빠르다! 빠르다! 너무 빠르다! 맞다! 이렇게 가는 거. 어 맞다! 간다! 렛츠캐리! 콜로티브가 여기 습니다 맞다 일로 가면 된다 불라야 될까 아름에 탔습니다 어, <웃음> 내렸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웃음> 내려주네요 세누때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아이